5점을 주시는거예요 95점입니다 왜냐하면 유니씨에게는 5점이 없으니까 저 깜짝 놀랐잖아요 와 이런 댓글이 오늘 본는 곡은 이상한 선배님의 비밀의 화원입니다 네, 밝고 희망찬 가사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노래를 힘들 때 자주 들었었는데 요즘 힘든 분들도 많고 나는 아, 보만자 네. 본인도. <웃음> 계속, 어, 마음 분들이 노래를 듣고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. 월요일도, 화요일도, 봄에도, 겨울에도, 해가지 무렵에.